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2인터내셔널의 야마모토 마사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0회 한일 청년 포럼 여러분과 함께 무사히 이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10회 한일 청년 포럼은 청년 포럼 어 메시즈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한국분들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한일 간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협력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K2가 있는 요코하마 요코하마에 오코노모 이야기를 먹으러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K2 인터내셔널 그룹이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커뮤니티 K2 독 DO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실 상황을 통해서 지원을 해온 저희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라 감각을 가질 수 없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아직 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어, 오늘 많은 지혜를 도와주시면 더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988년부터 K2E 인터내셔널 그룹은 살아간 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을 34년 동안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서 청년들의 고립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온라인 툴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비즈니스와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K2 International 그룹에서는 앞으로 온라인이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또 지원과 함께 살아가는 장이 될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도전으로서 온라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2 International 그룹의 물리적 현장의 지원 사업 네, 네, 전체적인 맵입니다. 지도입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50군데 정도의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숙소, 우리 상담 사업소, 그리고 취업 훈련을 위한 장. 뭐 예를 들어서 어, 빵집이라든지 빵집 어, 오야지라든지 오코노미야키 콜럼버스, 또. 어, 어, 다코야키 이, 그로야, 그로타코라는 가게를 눈앞에 있는 청년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왔습니다. 약 30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예, 도보권 내에 예, 이제 미소시루가 식지 않는 어, 정도로 해서 생활권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해외 거점은, 어, 오스트리아, 호주,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약 3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2 인터내셔널 청년 지원의 배경으로서는 청년 지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청년 지원은 디지털과 현실 공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과 연결되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고독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K2의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일과 생활에 침투를 하고 있고 온라인화는 새로운 연결이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K2 DOC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칠천을 해왔던 K2는 온라인 실현은 사실 지원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잘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K2 DOC 사무국이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추진해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사무설에서 가진 다음에 온라인으로부터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부터 온라인으로 K2 DOC는 360을 연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65일이라는 특징은 저희 숙소 등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K2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온 저희 실천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라도 저희한테 연결될 수 있는 상담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2DOC가 무엇인지 K2DOC에 등록하면 할수 있는 세 가지 장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하신 회원들만 볼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서 다양한 회원들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록하신 분들은 담당자가 한명 붙어서 그 스텝과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은 일본어, 영어, 한국어. 로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세 가지 장점이 K2DOC, K2DOC의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K2DOC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여하는 이미지를 좀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의 스케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K2 온라인 스타트 미팅을 통해서 모두 이제 얼굴을 맞주보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예정을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에 실리는 천성이너의 칼럼을 같이 읽어나가는 작업도 합니다 일본어 영어로 양쪽 언어로요 그리고 일과 중에는 낭동 세미나라든지 요가 세미나 등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케이투 클럽하우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운동 움직, 움직여 보고 좀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이제 밤에 프로그램만 참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Miracle English라는 K2 어, 뉴질랜드가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분 정도짜리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인사, 여러분 교과서에서 By 혹은 s e e 보시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 알프레드가 하고 있는 어. 교수 프로그램입니다. 특にああ카タ카ナ바이바이とありますがあれはベイビーワールあれは赤ちゃん言葉なのであまり使ってしまうとちょっと引かれます今日はバイバイ今日はバイバイ今日はバイバイ今日はバ를バイ今日はバイバイ今日はバイバイ今日はは え、트 음을 할때 take. Care. <놀람> take. <놀람> 아, 와카레기와의 <에> 아이사츠. <,分かる際の挨拶. 놀람>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さ。생님 아, 선んそ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이런 형태로 상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끈 상태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실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은 이 온라인의 형식에 바로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영어 교실은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2 인터내셔널 그룹에서는 취업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계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일상생활 스킬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뭐 시간 관리... 세미나 그리고 많은 엑서사이즈가 그에 해당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되는 대인 스킬이라든지 기본적인 취업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적성 프로그램으로서 마루 활동 알바 준비생 세미나, 그다음에 취직 준비 세미나, 그리고 매너 강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에 따라서 현실 사 세, 공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2DOC에 등록한 회원들, 회원 한정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체험담이라든지 과거에 진행된 프로그램 자료라든지 매월 온라인 프로그램의 예정표라든지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소의 소개 동영상 등이 게재됩니다. 자립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미지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메리트입니다. 네. 현실 공간에서 담당고에 있는 담당 스텝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 인터내셔널 그룹에서는 각 상담사업소에서 온라인상담과 월 1회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임도 온라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도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해외로부터 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온라인과 현실 공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다음에는 해수공간에서 참여를 하는 식으로 선택지가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스태프에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갖춘 스태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 임상심리사, 한국어 또는 영어를 잘하는 스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상담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이 된 스텝과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이 K2DOC에 등록하시게 되면 가능해지는 세 가지 메리트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K2DOC를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스텝과 어느 지점부터 시작할지를 상담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간 혹은 1 개월 아~ 길이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한정 사이트를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정보를 모아서 담당 스텝과 지금까지를 되짚어보고 또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상담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K2DOC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안정되어 가면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랙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얘기를 같이 하면서 동아리 활동처럼 그 동료들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든다든지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K2DOC를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1 5세에서3 9세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별도로 참가비는 없습니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K2 인터내셔널이 받고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사업이라든지 많은 분들로부터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는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립과 취직을 위해서 언젠가는 일정 기간이 되면 현실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업이라든지 K2 인터내셔널 그룹이 실시하고 있는 현실 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K2 프로그램을 졸업한 이후에도 연결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상황을 서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K2 DOC의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언행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SNS에서 내용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하시면서 커뮤니티 내에서만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2 DO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K2 DOC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있으면서 할수 있는 일부터 해보고 싶다.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아까 미라클 잉글리시에서도 카메라 마이크를 끈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는 현실 공간에서 참여를 할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듯 조금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K2DOC 참가 등록의 흐름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제로 완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어,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저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상담 사업소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k 2 d o c 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서서히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 현실 지원 사업소에 오셔서 대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2 d o c 를 이용하실 때 k 2 안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외 거점이 있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이 생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재 확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K2, d 오 c 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거나 혹은 지방에 살고 계셔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셔도 안심하고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어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청년들을 더그 어 공습했기 때문에 매일 그 자신의 체온을 등록해서 37.5도 이상이 되는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간호사팀의 슬랙 쪽으로 그 정보가 연결이 되어서 적절하게 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케어를 할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현재 등록자 수는 300명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속계속되는 교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현실 현장의 스텝들의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온라인 조작 방법도 모두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K2DOC의 과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2DOC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2DOC는 아직까지 그 완결 형태가 아닙니다. 도전과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여러분들로부터 얻은 얻게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마이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K2는 35년 동안 현실의 사회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 지원은 굉장히 새로운 영역으로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청년 지원의 하이브리드 형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모은다든지 프로그램을 충실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내셔널과 연계, 국제와 연,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가는 것등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K2DOC 활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에 많은 도전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현실 세회에서 어, 알토리지라든지 상담을 받았지만, 알토리지라든지 상담을 받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 상담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트 형태의 지원을 해나갔겠습니다 K2DOC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있었고 발신할 수 있도록 매일 매거진을 만든다든지 SNS에 투고를 한다든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K2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충실화할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즐겁고 또 도움이 되었고 또 참여해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얻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 스텝들도 많은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온라인 상담과 관련해서는 대면 상담 이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이라든지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 스텝들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에 청년 국제 포럼에도 참여를 하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아시아 유럽권에서도 청년들의 고립 그리고 부모, 부모들의 고민과 같은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을 KT2, DOC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실 사회의 K2 거점이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 이시노마키, 후쿠시마 현의 아마츠리 쪽, 아마 미오시마의 미역을 발신해서 일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K2 해외 거점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의 케어가 동반된 여행, 케어가 동반된 해외 유학도 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쌓기 위해서 K2 DOC 의어드밴티지를 활용을 해서 그 연결될 수 있는 범위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으로부터는 K2 인터내셔널의 코리아. 창구가 현재는 좀 없어졌는데요. 한국의 지원자 팀들과 연결해서 을 일본으로 유학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일본으로의 취업 지원 참가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짧게 간단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k t 2 d o c 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0회 한일 청년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연결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11회째 청년 포럼 한일 청년 포럼을 제 11회 현실 사회에서 대면으로 서울 또는 요코하마 혹은 그다 제 3의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뵙고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 K2, 그때 또 K2 DOC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